동지 전반일민주경대 대표들은 당시의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 노동기금의 명절인 5일절에안노현성에 입성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혁명동지들 5일절에 주음하여 국무들을 축하합니다 위민족에 대한 김일성 장군 원세